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 모자의 기둥이라고 해야 될까? 깊이 라고 해야 될까?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제가 그 기록이나 어떤 게 남겨져 있지 않아서 연구를 하느라고 여러 개를 다시 떠봤습니다. 저 보라색과 이 검정색은 제가 쓰고 다니는 거고요. 쓰고 다니는 건데 챙 부분을 다시 풀었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챙을 좁게 넓게 다양하게 떴고요. 이 빨강색은 어, 빨강색은 <웃음> 어, 사무실에 없어가지고 집에 와서 다 뒤져가지고 나머지 실로 마무리했습니다. 음,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분홍색 실도 찾아가지고 완성했고요. 음, 음 이번에 그 구독자 100명이 되면 제가 게시판에 올려서 제일 첫번째 신청한 사람에게 설명할 때뜬 모자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 나머지 빨강색은 제가 작년에 떠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재현한 거고요 그리고 검정색은, 검정색과 보라색은 제가 쓰고 다니니까 걔는 드릴 수 없고 그리고 빨강색과 보라색은 시리, 음, 이오팔로실 이라는 건데요. 이게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드릴 수없고요 지금 이 분홍색은 그 앙고라 80% 로 만든 거라서 얘는 안 따가워요. 그리고 검정색도 그렇지만 쟤는 쓰고 다니는 거고, 지금 얘는 만들고 있는 거니까 저걸 드리거나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음, 그 빨강색은 혹시라도 실이 모자라면 저 목도리를 풀어서 마저 뜨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책 음, 부분을 시작하다 만저 아이보리 색깔은 풀러서 그 검정색으로 어, 챙 부분을 다시 떠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또 어, 올릴게요 지난번 방송에서 시연을 보여준 건 여기까지 였는데 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7코로 만들고 그다음 어첫 그다음 한 단에서는 전부 늘리면 14코가 되죠. 그다음 세 번째 단은 한코 걸러 두 번째에 한코 늘리는 거. 그래서 어 21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두코 걸러 한한코 늘리니까 어 28코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뜨다 보면 어 17번째 단에 가면 어 그러니까 첫첫 첫 번째 그 일곱 코 만든 거 빼놓고 열일곱 단에 가면 어열 그니까 열일곱 번째 두 코를 늘려 두 코로 해야 되죠 한코 늘리는 거 그렇게 해서 늘리다 보면 결국 한 단마다 전부 일곱 코씩 늘어나요 그래서 무늬가 이렇게 형성되죠 바람개비처럼 근데 이게 잘안 보이니까 이걸로 보면 좀 보이죠 그 무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계속 한 개마다 한 단마다 어, 한 코씩 이렇게 늘려가서 일곱 코씩 늘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모자를 내 머리에 딱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세워서 요렇게 둘레 돌아가면서 다 요렇게 어제도 되지만,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있죠? 초등학교 4학년 때도 배웠나? 네. 그러면은, 이게, 원의 둘레는 어떻게 하죠? 이 파이 알이죠? 이 파이 알. 이 파이 알은 뭐예요? r 은 반지름. 이는 2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지름. 그, 파이에다가, 파이는 3.141592 쭉. 하지만, 일단 3.14로 계산해서, 요, 지금 가장 중심점, 거기에다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가장 긴 길이를 재보면, 이게 지금 13.5죠? 13.5를 갖다가 3.14로 곱하고, 그러는데, 그제 저희가 까 그러니까 13.5 곱하기 3.14 하면 음, 42.3cm가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신생아의 머리가 50cm잖아요. 머리둘레가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어, 저의 경우는 56cm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 17.5 곱하기 3.14 하면은 얼마냐면 54.95가 나와요. 그러니까 17cm 정도 되면 음, 17cm 곱하기 3.14 하면은 53.3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6.5 에서 17.5 까지 하면 머리가 그 16.5 이상 되면 일단 56cm 가5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름이 17cm가 되면, 17cm 곱하기 3.14 해서 53.38cm가 돼요. 그럼 이 정도에서 중단하고, 이제 기둥을 계속 만들면 됩니다. 네, 그런 이유는 제 머리 둘레가 56cm지만, 어, 얘가 이제 그 늘려진 부분에 그 다음을 뜨면 그래도 평면입니다. 왜냐면 늘려진 거라서. 그래서 보통, 음, 7코는 몇 cm인가 하고 재보면, 일곱 코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일곱 코를 재봐요, 일곱 코를 재서 길이를 재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한 2.5에서 3cm가 됩니다. 그러니까 52.5나 53cm 정도에서 멈추면 결국 56cm의 둘레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계속 동그랗게 뜨는 그 뜨는데 참 여러분 제가 지적을 안 해서 아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 안해서 또못 알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코를 이렇게 두 개를 다 하는게 아니라 저는 제일 처음부터 사실은 이렇게 뒤에 코만 잡았습니다 뒤에 코 뒤에 코 잡아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얘는 근데 두코 다 잡아서 왜냐면 칸을 마감하는 거니까 줄을 이렇게 해서 한코 늘려서 요거를 여기를그또 이것도 이 바로 그코 뒤에 넣어서 어둘 중에 한코 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얘는 좀 작지만 이게 이거, 이거 하면은 42cm 정도 밖에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머리둘레가 46cm 인거 신생아도 이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요 길이로 그 다음에 계속 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뜨면아 보이시나요 지금 혹시 모르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너무 느리면 2배속으로 눌러서 보시고요 어, 그래도 빠르다 생각하시는 분은 음, 뭐 0.5배속 이렇게 낮춰서 보, 그 속도를 낮춰서 보시면 돼요 사실 저 뜨개질 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나이 하면 7살 음. 그때부터 뜨개질해서 뜨개질 속도 굉장히 빠른데 요 최근 몇년 동안은 뜨개질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4년 전에 제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어 그때 마음을 다스리느라고 이 모자뜨기를 했었어요. 그때 뜬 모자가 보라색 두 개, 검정색 두 개, 빨강색 하나였어요. 근데 보라색 하나는 뜨고 갔을 때 어느 분이 그거 얼마면 되냐 얼마 드리 주면 은 해줄 수 있냐 그러셔 가지고 그냥 목도리와 모자를 그분의 모자가 그분의 머리에 맞나 보고선 어 맞아서 그냥 모자 하고 목도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도리는 아 필요 없다 하는데도 그 세트 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 가지고 드리고 왔었었고요그 검정색은 올 11월인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빨강색은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장창 다시 뜰려고요 근데 어, 저도 그 구독자가 아직 조금이어서 100명이 되는 순간 100이라는 숫자는 온전하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아이들 100일 잔치 하듯이 어, 그렇게 그 100명이 되면 저도 선물 하나 드려야겠다. 사실 제 생각보다는 우리 남편의 생각이었습니다. 100명이 되면 뭘 하라도 드려라 근데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사실 제 모자 어, 어디도 어 없고요. 지금 방송하기 전에 제가 이, 이것들도 많이 이렇게 음, 혹시라도 있나 책을 다 뒤져도 책도 못 찾았고 제가 아이들 만들어준 거는 어, 작은 아이 거는 사람들이 다그 입었을 때 어떤 사람이 달라고 그래서다 줘버려서 없지만 큰 아이 건 남아있는 줄 알고 아무리 뒤져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그 방법은 지금 모르겠고요. 여기서 진짜 모자에서 중요한 건 챙입니다. 챙이 시작되는 부분에 두세 번 그때의 어떤 노하우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제가 기록을 안 해놨어요. 언제나도 내가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잊어버릴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나이 때문인지 교통사고 때문인지 모르고는 어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까먹었습니다. <웃음> 그,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재현해보라고그 많은 것들을 지금 갖고 있던 모자 두 개도 다 풀러서 챙은 다시 떠봤어요. 근데 예전부터 속도가 너무 느린지 엄청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빨강색 모자는 음, 사무실에서부터 뜨고 있던 거 가져와서 실을 아, 혹시라도 못 찾으면 목도리를 풀러서 떠야지 그래갔는데 다행히 좀 남아있어서 어,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잔뜩 있네요 실이 <웃음> 분홍색 실은 잔뜩 있었고요아 <웃음>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웃음> 그래서 지금 분홍색 실과 지금 설명하면서 할그 우리 지금 빨 검정색 실로 만든 이것은 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제가 어렸을 때그 70년대 명동 그 당시는 명동이 더 유명했어요 명동에 모자 쓰고 가면 사람들이 그거 얼마면 되냐고 팔라고 막 그랬는데 저 그때 단한 한 개였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없었고요 네. 여러분들 모자 올겨울에 어, 이렇게 떠서 써보세요 정말 외투 하나 같아요 저 모자를 벗는 순간 엄청 추워져요 모자를 쓰면 23도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자를 만들어서 본인이 쓰든지 아니면 선물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모자를 계속 뜨는데 여기 한 바퀴 돌려 가네요. 이제 다. 근데 여기서는 어, 이때까지는 이 끝을 여기 찔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었어요. 근데 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냥 어요두개 중에 뜨는 게 아니라 뒤에 이거 이름이 이랑 뜨긴가 뭐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뒤에로 계속 돌리면 결국 이렇게 원기둥처럼 됩니다. 그게 모자의 기둥이 되는 거죠. 아, 오늘도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게 방송이 길어지면 또안 보실까 봐 이만 중단하고 다음에 정말 중요한 책 만들기 시작할 때는 여기까지 다 준비하시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야기꾼입니다.